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피아제 트레지셔너 G2 여성용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매듭이 매어져 있는 브레이슬렛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모두 오리지널 세팅의 제품입니다. 12시를 보시면 피아제 의 플레이트가 있고요. 모두 인덱스가 파란색의 사파이어로 장식이 되어 있고 다이얼도 다이아몬드 그리고 베젤 밖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피아자의 피가 있구요. 베젤의 사이즈는 22mm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이와 같은 느낌이 되구요. 피아자의 피.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길이는 17cm 입니다. 이렇게 주얼리 브레이슬릿이구요. 18K 와이골드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하게 생긴 피아제 트레디셔널 G2 시계입니다. 시계 단품이고요. 배터리로 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